시로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과 귀먹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조용히 계시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또알려졌어요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엎드렸습니다 저는 시로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디 제 딸을 붙잡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군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렇긴 하지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아... 어, 옳은 말입니다. 어서 딸한테 가보세요. 마귀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있었고 마귀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뒤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기 귀가 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말씀하셨어요 에파타 열려라 오 예수님 세상에 이 친구야 내 말이 들려? 응잘 들려 여보게 내가 말을 한다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자네만 알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어. 정말? 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네만 알고 있어. 예수님이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셨다니까. 이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